누구나 빈손으로 와 소설 같은 한 편의 얘기들을 세상에 꾸며 살지 자신에게 실망하지마 모든 걸잘알순 없어 오늘보다 I'm all t h s time t e 의제이란 붓을 들고서 무엇을 그려야 할지 고민하고 방황하던 시간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말해 뭐해 꼬마살처럼 바람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요 안녕 왔다가 갈 한번에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파티 아모르파티 바레 모에 소나 살처럼 바람도 지나갔지만 그 추억들 눈이 부시면서도 슬펐던 행복이야 나이는 진짜 마음이 진짜.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데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요, 안녕. 왔다 갈한 번의 인생이야.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.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. 눈물의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. 다가올 사랑 두렸지 않아. 아모르 파티요. Oh yeah.